오늘은 먹으면 안돼 배고파 병원 가야 돼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미 얌전하지? 아미이 병원 가서 수술 잘 받고 오자 걱정하지마 어이 착해 어이 착해 엔 <웃음> 엄마 걱정돼? 마미야, 좀만 참아. 걱정할 필요 없어. 좀만 참자. 응, 괜찮아. 옳지. 괜찮아. 이제 병원 갔다 오자. 마미. 간다고 과속 방지 있습니다. 마미야. 괜찮아. 겁먹지 마. 응?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약 중성화 예약하고 있는. 응. 아이름야 여기 종이 어떻게 돼요? 코쇼셔네 맞아요. 가방 가지갈때 맞추는 거예요? 날 길량이라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초정 나이도 잘 모르겠어요. 나이 괜찮아. 눈동글이. 먹는 약을. 항생제를 뭐 며칠 먹어야 되는데 약 네. 먹이실 수 있겠죠? 뭐 그런 가추루 같은 데다가 에 섞어서 줘도 돼요. 가루? 네, 가루예요. 가루예요. 가루. 알약은 안 돼. 가루 추루나 이런 데 섞어서 그러면 네. 주시고요. 네. 애기 세 마리가 있는데 아직도 막 젖을 먹으려고 해요. 엄마한테 막. 해서. 엄마가 있으면 먹으려고 해요. 네, 뗄려고 자꾸 하는데. 네. 네. 그러면 수술하면은 애들이 막 이렇게 들러붙어도 상관없나요? 상관없어. 상처... 배에다가 붕대를 감아드리거든요. 음, 네, 아 똑같아요. 고양이니까 뭐 물어뜯는 애들은 뭐다 물어뜯겠죠. 음. 음. 근데 그걸 물어뜯으면은 이제 상처 부위를 핥을까봐 감아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뜯는 애들은 내칼라를 해주든지 뭐 먹는 거 수술. 수술하고 나서 먹는 거. 먹는 거는, 거는 오늘 만안 주고요. 네. 내일부터 는 똑같아요. 똑같죠 네. 네. 그냥 뭐 수술을 하기 전과 후는. 음. 먹는 게 그렇게 바뀌는 게 없어요. <목소리> <목소리> <게> 없어요. <목소리> 어, 오늘만 안 먹이죠. 어, 오늘은 마취하니까 이제 안먹이는요 하루 종일 못먹는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투전하는 날은 굶는 날이에요. <목소리> 네. 뭐 휘하고 그런데는 기본적으로 뭐 다들 이제 치아 뭐, 상태도 한 번만 네. 혹시 구내염 같은 것, 뭐 있, 고양이대로 그런 게 있다고 해서 혹시 있는지 구내염이 있으면 벌써 뭐 말도 못 해요. 냄새도 <목소리> 심하고요. 그래요. 네. 뭐침흘리고밥안 먹고 그래요. 합성 고양이도 처음이라서. 벌써 보면 벌써 금방 알죠. 음. 근데 지금은 되게 깨끗해. 얘는 예방접종이나 이런 거는 한안 번도... 되어 있죠. 네, 네. 아, 맞죠. 그것도 한번. 한 번. 새끼들 한번 했었는데, 검사도 제가 깨끗하다고요 새끼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미가 걸렸으면새끼들도 거의 걸려 그렇죠. 애기들이 엄마한테 오르니까. 아, 엄청 깨끗하다고요 아, 애기들이 깨끗하면 얘도 괜찮다는 건가? 알겠습니다. 일단 오시고요. 네. 그 예방 접종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네. 어떻게 비... 예방 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네, 네. 중 백신하고 백혈병, 네. 뭐 사상충 이런 건. 기생충도 해야 되는. 다 해야 되는 네. 거죠. 어게한 번에 해요? 한 그럼요. 번에 다. 한 번에 다한번다 아, 다. 아, 네. 되는 거예요? 정성하는 날발토 음. 깎고 귀 청소하고 다 하고 네. 네. 접종하고 기생류충약까지 발라서 이제 언제 또 와서 하겠어요. 그요 그래서 해야 되거요 접종은 안 하고. 이렇게 동물병원 뭐 이런데 왔다갔다 한다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맞죠, 렇죠 맞아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걸리면 죽잖아요. 범백 걸리면 죽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어, 고양이 네, 절반 거예요. 이상이. 근데 접종을 해놓으면 안 걸려요. 네, 그러니까 생가다가 왔다갔다 하는 정도의 효과기 때문에 음. 여병 접종을 안 하고 음. 다니는 거는 정말 위험하고. 그접종을1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요 네. 1년마다 한 번씩. 오늘 접종까지. 네, 네, 다 네, 해주세요, 그냥. 네, 그냥. 접종. 접종을 안 하면 정말, 뭐, 문제해주고 쭉올려 네.